오늘 날씨가 무딘장 좋네요 14도 심심해서 동네 한번 나가 봅니다 핀란드만 사람들이 여기를 다 바다로 알고 있는데 짜지도 않고 뭐 물도 그리 깨끗하진 않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저 백사장에서 올 여름에 더위를 다 식히고 여가를 즐겼죠. 이배트로코프로 가는 그유람선도 보이네요 조만간 거기도 가볼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역은 보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철역 입니다. 저희가 제니트 경기장이고 이, 이 역은 제니트 경기 있을때마다 역입니다. 그 이후로는 가다놓죠. 사람이 이 역을 이용해 봤자 택시도 없고 한참 걸어가야 되고 이런 비효율적 건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건설된 이 역과 이 공원 이 주변에선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볼만한 곳입니다. 마실리 여기 건너편 에데가바실기 손이라는 곳인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바다 냄새도 안나고 마레나 제니테 홈 경기장입니다. 우리 까자에 있는 황인범이가 오겠죠 그때 경기를 꼭볼 겁니다. 가스프로 마레나의 맞은편에는 이렇게 고가 도로와 핀스키 아, 핀란드만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누구 집일까? 누자 집인가? 부럽다? 삼거리강이네, 삼거리강. 천안삼거리인가? 벨리오니아야 국도부부 오늘은 빈스카야 그림과 체크하스 트리미남 모험을 생각합